부평구는 우리 동네 문화놀이터 시민 거점 공간인 문화공간 시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부평구는 부평남부 노인문화센터의 개관식을 갖고 남부 권역의 여관문화 수용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맞는 인구 50만 시대, 주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더큰 부평, 8월 넷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부평구 문화도시센터가 지역 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시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공간 시소 명칭은 시민과 소통하다, 시민의 소리를 듣다의 줄임말로써 지난 4월부터 약두 달간 진행된 시민 문화 플랫폼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문화공간 시소는 지역 문화기획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소 공작소, 문화도시 활동 주체인 문화 둘의 시민회 모임, 친구와 함께 휴식을 취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소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부평구민, 그리고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예술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문화공간 시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시민 및 지역예술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많은 구민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길 바란다며 너와 나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문화도시 부평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군은 지난 19일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건립된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의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는 2009년 경찰종합학교 이전 이후 부평남부권역의 노인문화 인프라 확충과 도시균형발전을 목표로 2018년 11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4월 착공을 시작해 약 1년 4개월의 공사 끝에 2022년 7월 중공됐습니다. 연면적 3,240.6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남부노인문화센터는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코인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요리실습실, 밴드실 등 다채로운 실로 구성됐습니다. 총 109억 원이 투입된 남부노인문화센터는 현재 총 4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30개의 정규 프로그램과 13개의 자율이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시·구 의원, 지역국회의원, 경로당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공연 및 시설 둘러보기, 테이프 커팅 식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 남부권역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현안 사항을 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오늘 개관을 계기로 교양, 취미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보다 윤택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민감사관이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공직 외부에서 참여하는 감사제도인데요 주민의 시각으로 행정을 들여다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빈틈없는 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평구 갈산일동은 2022년 마을 복지계획인 특별한 오늘 지원 사업의 중간평가회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도 더욱 내실있게 다지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 갈산이동 주민자치회는 말복을 맞아 어려운 이웃가정 50곳에 삼계탕을 직접 전달하는 복다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지친 주민들을 위한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주민들에게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독립가구 중 본인의 소득이 조건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지원하면 되는데요.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자격조건과 제출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평구 홈페이지 혹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모바일 앱,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차량 한 대당 한 개의 수신번호만 입력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해당 서비스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장시간 주정차 시 단속될 수 있으니까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알못, 요리니, 요색남등 요리와 관련된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듯 신조어가 만들어졌다는 건 요리가 요즘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최근 부평구에서도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위한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바로 활용 가능한 메뉴의 조리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1인 가구 남성의 사회적 관계와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요리가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성취감까지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부평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하나입니다 부평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가요?